베트남 당락성 부은마토트 커피축제가 3월 9일부터 1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열렸습니다. 위대한 숲의 진면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 해외봉사단도 참여했습니다. 커피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세계음식축제에 태고종 전북종무원 해외봉사단은 3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태고 떡볶이를 선보였는데, 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호치민에서부터 직접 식재료를 준비해 도착한 코담 행사장에는 약 10만명의 인파가 모여있었는데 첫날 준비한 4천명분의 태고 떡볶이는 순식간에 동이 나는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떡볶이 요리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 긴 줄이 만들어지고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준비한 떡볶이를 맛본 베트남 사람들은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탑밴드 봉사단과 나누 우리 전북 봉사단은 새삼 한국 떡볶이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진성 스님도 떡볶이 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진성 스님은 사람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기도 하고 일일이 테이블을 찾아 베트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온 베트남 사람들에게 친근한 미소로 대하면서 한국의 불자들이 직접 만든 태고 떡볶이에 정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떡볶이 나눔 봉사활동 첫날에는 준비한 4,000명분의 떡볶이 식재료를 모두 사용할 정도로 한국의 태고 떡볶이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특별한 맛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당락성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봉사자들도 힘든 기색없이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태구종 전북 종무원 해외봉사단과 마이산 탑사, 탑밴드 봉사자들은 장거리 여행과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피로도 잊은 채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호치민에서 공수한 떡볶이 재료를 먹기 좋게 손질하고 하루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하면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기도 했습니다.